자 다이어트 비포 촬영 해두셔야 할거 아니야 위 아래 다 벗고 찍어놔야해 장난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밑에 팬티나 바지 라인이 어디까지 올라와있나에 따라서 몸 쉐이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웃길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탄단지 균형을 갖춘 다이어트 식단이다 집 나오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게 겨드랑이 제모다 숱이 보기 좋게 있으면 괜찮은데 제 초제 맞은 잡초처럼 듬성듬성 나있어서 너무 보기가 싫다 레이저로 태워야겠다 이번 시즌 행잉 엘시 1분 홀딩이 목표다 스트레이트 프론트 레그 스트렝스 50개 5,6,7,8,9,10 1 2 3 4 5 6 7 8 9 5 1 1,2,3,4,5,6,7,8,9,10 1 2 3 4 5 6 7 8 9 1 1 1,2,3,4,5,6,7,8,9,10 1, t g e 1 out, get 5 u t g 5, 1 out, 1 e 1, out, get out, g 5 유지태 스트레이트 레그로 90도 올라갈 때까지 한다 안전하게